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인 조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있게 여기서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자 위헌입니까? 국가의 기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검찰이 좀 바로 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검찰개혁이라는 그 목적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향후 공수처 운영의 주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헌법재판 연구관으로도 재직을 하셨던 바가 있고 네. 또이 지금은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의 수장이 되시겠다고 나서, 나서셨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이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 후보자님 추천 과정이 문제있다라고 해서 추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어, 신청서에도 이 공수처가 위헌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님은 지금 공수처의 수장이 되겠다고 자청하셔서 나, 나서셨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후보자 신분을 얻으신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내가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수처가 위헌적인 조직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기서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자, 위헌입니까? 고전적인 이제 권력분립이론 몽테스키 의가 어, 책에 쓴 것은 국가의 기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정, 또 법을 적용 구체적인 사건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보도가 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후보자가 상설특검 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특검제를 향후에 상설화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고 라 발언했다라는 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상설 특검화가 된다면 그것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바로 서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왕이면 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좀 바로 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제도도 고민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어, SBS에 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질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자께서 상설특검과 한시적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음. 바람직하고 이거는 한시적인 제도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게 후보자의 생각이신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것 같다. 또는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큰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검찰에 대한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검찰 개혁의 공수처 설치가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안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높게는 나오지만 공수처 전체에 대한 지지에 비추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것이 저는 향후 공수처 운영의 주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유의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